오히려 잘못 운동을 하시는 경우 더 라운드 숄더가 심해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라운드 숄더가 정말 핫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라운드 숄더 하면은 무조건 교정을 한 뒤에 운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교정을 해도요 힘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똑같이 계속 라운드 숄더가 된다는 소리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체형교정센터에 가거나 보수치료를 많이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다들 체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곳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라운드 숄더가 되시는 분들은 운동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조정운동 루틴을 하는데 별로 바뀌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원래 라운드 숄더인데 운동을 해도 안 바뀐다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시티드 로우 인데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시티드 로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잠시 많이 당기시려고 이렇게 당기시잖아요 이렇게 당겼을때 힘이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등운동 라인이라면 여기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라인으로 힘을 쓴다는 게 포인트예요. 라운드 숄더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면 어깨 그리고 팔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면 어깨가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면 어깨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면 어깨가 있고 후면 어깨가 없고 알린 형태처럼 되어 있는 게 운동형 라운드 숄더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운동하면은 아무리 운동해도 어깨가 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등 운동을 할때이 어깨가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는 그냥 이렇게 당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조금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면 어깨에 힘이 들어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포인트가 팔꿈치가 많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당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넘긴다 내려 꽂는다 팔꿈치로 민다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뤄야지 라운드 셔더 분들이 체형이 바뀐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등 운동 당기는 개념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될 수가 있죠 왜 이게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전면 어깨에 이두가 쓰이고 어떤 사람들은 왜 후면이 들어올까요? 사실 그게 체형인 거죠 그러면 은 여기서 체형교정에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후면을 워밍업 시켜주는 운동을 먼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체형이라는 게 예를 들어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후면의 근육이 신호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흔히 라운드 숄더인 분들의 특징은 전면과 이두 여기의 근육이 신호가 5G예요 5G 신호가 아주 잘 터진다고요 근데 여기 뒤에 후면 근육은 신호가 거의 툭툭툭툭툭 툭툭 툭툭툭툭 이 후면 근육을 쓰려고 그 동작을 한다고 한들 우선 신호 체계로 이 5G가 더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똑같은 동작을 해도 내가 익숙한 근육을 더 땡겨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후면 근육을 먼저 초벌구이를 해준 다음에 똑같은 동작을 하면 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초벌구이 같은 동작을 라운드셔도 교정운동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후면 근육을 초벌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영상을 참고주시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상태에서의 익숙한 근육을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 체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편한 방향의 새로운 염의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